여러분 저는 오늘 출근을 조금 일찍 해가지고 아직 회사에 저밖에 없어요. 닭가슴살 소세지 먹고 첫 미팅 준비 좀 하려고요. 네, 저희가 아, 네. 기회에 여러분 저는 제가 투자한 포트폴리오 회사랑 서울역 와서 점심 먹고 여의도에 미팅이 있어서 여의도에 갑니다. 오늘 커피 세 잔째, 세 잔째. <웃음> 여러분 저는 오늘 미팅 4개를 하고 지금 7시인데 7시 반에 대학생팀 미팅이 있어가지고 수업 듣고 와야 된다고 해서 미팅을 다시 하러 회사에 왔습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닭가슴살을 선물로 보내줬는데 지금 그게 도착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닭가슴살 먹으려고요 이거는 친구가 저몸 만든다고 막 닭가슴살 먹으니까 닭가슴살 선물로 보내줬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엄청 큰데? 냉동실에 자리 있으려나? 아니 이게 뭐야 진짜 엄청 많이 보내줬어요 기본 맛? 뭐 떡볶이 맛? 이거는 뭐지? 찜닭 맛? 어, 맛있겠다. 케이준 치킨 맛? 헉! 왕 감동. 고마워, 임유정. 몸짱 될게. 이 브이로그 틀림없이 보고 있을 텐데 사랑한다, 친구야. 제가 쭉 한번 봤는데 달고나맛 그리고 청양마요. 양념치킨, 찜닭, 오리지널, 그리고 갈릭, 그리고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케이준치킨, 떡볶이, 그리고 소세지랑 곡물밥이랑 이런 포테이토 스틱이랑 닭간살 스테이크까지 보내줬습니다. 저 완전 감동이에요. 저는 오늘 청양마요랑 떡볶이 맛을 먹어보겠습니다. 어. 아는데. 는고 매콤하고 아, 너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여러분 저 찐으로 추천하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카메라 켰는데 이거 어디 거지? 헤어 플러스 여기에 프로틴 본드 워터 에센스 이거고 광고 절대 아니고 저 이거 이 브랜드에서 선물 주신 거긴 한데 노출 의무가 전혀 없고 선물 받은 지 진짜 오래돼가지고 그이 브랜드에서 아마 이거 저 올린 것도 모를 거예요 근데 이거 저 써봤거든요? 근데 제가 머리 끝이 너무 상해가지고 막 잘라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머리 말리기 전에 뿌리고 아침에 그 젖은 머리 말고 마른 머리에도 해도 괜찮다고 써져 있었거든요? 완전 너무 좋아요. 머릿결 고민이신 분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향수를 뿌려주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풀렸다 진짜. 어. 응. 어. 오늘도 노답 삼남매 <웃음> 점심 먹으러 갑니다. 우리 셋이구만. <웃음> 사진 나 진짜. 이상한 <웃음> 거잖아. 그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저희가 <웃음> 어떤. 회식 장소 찾다가 어떤 역삼역 직장인 블로그를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찐인 거예요! 맛집 블로그, 맛집을 너무 잘 알아! 역삼 직장인의 점심? 점심 2 2곳 추천! 근데 약간 어? 광고성 글이 아니라 너무 신뢰도가 높은 이거 바이럴이면 난 세상에 대한, <웃음> 대한 신뢰가 잃을 그러니까. 것 같아! 그래서 거그 중에 하나 가려고요! 이념님은 찾아온 맛집? 나 가봤는데? 노만! <웃음> 마마된장 노만! <웃음> 실내 걸어가는. 가는 왼쪽. 역삼동 최고의 맛. 아, 이거 너무 좋아, 미역. 미역 들기? 정대만 씨가 추천해준 역삼령 백반집. 정제발이야. 그 블로그 이름이 저거 정대만. 반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채소 <목소리가> 많이 먹어야겠다. 그런데? 그러고더 레일바이크 터져버려서 확인해놓고 생각하면. 아우, 헉! 아, 그래서 내가? 진짜, 대가 아, 힙윤지. 다은님이 찾아주신 카페에 왔습니다. 더 레어 뮤지엄. 다은님이 제 브이로그 컨텐츠 만들어 주신다고 데려와 주셨어요. 어 여기 대박이다. 근데 왜요? 크로플 사는 윤. 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이거 넣어도 돼요? 브이로그에? 저희거플먹고갈거예요 여기 카페 너무 좋아요 다은님이 데려와주셨는데 빛이 일단은 너무 예쁘게 들어서 100점짜리 살자 아, 왜냐면 이거집날른로 나가면 진짜 날른설 나가자 우리 다 문신이야 아, 다 타투야 문신, 난, 난, 무신, 난 무신. 야, 문신 안돼나 문신 이구나분신은저 돌싱이야 돌싱 근데, 근데 그... 예 예를 들면 그 웹툰 작가 그 사람이야 야우희난 아, <웃음> 고민한다가 오케이였을 것 같아 음, 오케이 그럼 나배 도전 제 이런거 예쁘고 나이는 이념님이랑 한 두살 차이 어리든 위든 근데 돈도 꽤나 잘 모았어요 그리고 성격도 너무 잘 맞아 근데 나는 곧 죽어도 시댁에 절대 안갚다 명절, 제사 다... 다시다싫대니 <웃음> 절대 가기 싫다. 여기가 개인 레슨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빨리 와가지고 몸 풀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다시고 네세 엉덩이 조여서 들어요. 더 다시고 팀복 들어서 다시고 <웃음> 다섯이 후 빠다. 다시고 무릎 잡아요 여섯이 후 그다음 가다. 다시고 어? 무릎 접어요. 저녁 시간이고요. 저는 이거 땡겨가지고 이거 먹고 단백질 충전용으로 닭가슴살 소시지 먹을 거예요. 네, 나 크게 물육이 없는데. 그아이템은안하는 거예요? 음. 이놈님 했어요? 이거의새는 <웃음> <웃음> 네, 잇츠가 <웃음> 아 이놈의 새끼는 아이는아아아아니시 이놈의 새이고요저는 퇴근을 합니다. <웃음> 여러분 저는 샤워를 하고 나왔고 이념님이 미팅하고 받아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녹탄 팩을 해보았습니다. 아 여기 좀더 바를걸? 이거 5분에서 10분 정도 하고 씻어내면 된대요. 약간 한국 지켜야 될것 같지 않나요? 예. Yeah. Yeah. 여러분 저는 팩 씻고 왔고 립밤 바르고 핸드크림 바르고 영상 편집을 좀 하면서 루프를 보려고요 지금 그 신이 버린 사람들 그거 보고 있어요 나가동산 아, 신논를 자신이 직접 암매장했다고 진술했던 유력한 증인이 검찰에서의 증언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 저거없어 저한테 야 여러분 저는 냅을 보면서 편집을 조금 했고요 이제 자 보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집에 기사님 오실 거라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럼 저는 자러 가볼게요 저 앞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넘겼습니다. 오늘 아빠가 저번에 서울 올라오셨을 와때 저희 집에 안 되는 것들을 관리실에 잔뜩 적어두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실 분들이 아침에 일찍 오시기로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리가 엄청 많이 길었어요. 좀 잘라야 될것 같아요. 콜라겐 먹는 중저 관리실 왔다 가셨는데 되게 많은 것들이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야 된대요. 으악! 여러분 저는 선릉에 가서 롯데벤처스 분이랑 점심 식사를 하고 왔고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 진짜 잘해야 되는데 대표님이 먼저 말했으면 대표님이 미팅으로 들어왔더니 저는 대표님이 막 우리 열심히 안 하고 있다고 혼내도 할 말이 없어요 대표님 제일 열심히 하셔가지고 <웃음> 대표님은 늘 혼내진 않죠 근데 차분하게 쓴소리를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저녁 약속 있어가지고 삼성역에 왔는데 먹고 다시 회사에 가야 될것 같아요. 내일 주간회의 날인데 아직 해야 될 거를 다 못했어요. <웃음> 여러분 저는 파르나스 몰에 있는 치즈룸에 왔어요. 지금 늦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아직 안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게 가게 돼가지고 영수원을. <웃음> 그러면은 주로 밥 먹을 때 이쪽에서 많이 드시겠네요. 그래서 여기 아, 마지막 메뉴 진짜요? 예 몰랐어요? 어, 참 들어요. 민준이 어, 어, 어, 생이에아못 아, 아, 따라 진짜. 동생 아니? 어, 하동보다 어리대요. 아 어, 스트레스 받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요일? 휴스데이 아니, 그... <웃음> 이 노래 뭔지 알아아나 상황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만 더 들으면 요가야? 오늘도 <웃음> 노답 3남매 지금 몇 시에요? 현재 지금 11시 15분. 10시 15분 11시 15분 11시 15분 우리 택시미 무서워서 음. 더 이상 야근을, 아. <웃음> 야근을 못함 <웃음> 여러분 저는 씻고 나왔습니다 스킨케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토너를 써줄건데요 세이킷의 클리어웰리스 퓨어 제가 이거 한 3일 정도 써봤거든요 여기에 허브 성분이 들어있대요 진짜 무색무취해가지고 엄청 자극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솜으로 이렇게 빡빡 닦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스킨 눈에 다 들어가면은 막 아프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확실히 되게 저자국이라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어요. 아침에 화장할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닦아주고 저녁에는 좀 흠뻑 해가지고 토너 팩처럼 붙여주고 있어요. 스킨케어 할 때는 뭔가 시간이 여유로운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주고 나면 은 확실히 좀 떼고 나서도 시간 좀 흘러도 수분 안 날아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이거 지금 토너팩 하고 나서 떼고 약간 두드렸거든요. 근데 수분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막 바로 날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문제는 좀흥정망정 써버려가지고 벌써 요만큼을 써버렸네요. 요 제품인데 패키지가 진짜 심플하거든요. 그냥 약간 이 성분이랑 잘 어울리는 패키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비비드로우의 체리 콜라겐 퍼밍 캡슐 앰플이에요. 패키지가 되게 귀여워요. 약간 매니큐어 같기도 하고 색깔이 좀 예뻐요. 제가 한 2, 3주 전 브이로그에서 제가 약간 늙어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잘 맞는 제품인데 탄력이랑 광채, 주름 케어를 할수 있는 제품이고 제형이 콜라겐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막 흐르지 않고 되게 쫀쫀한 제형이에요. 저 왼쪽에 바른 건데 되게 은은하게 광채가 돌아요. 오래 쓰면은 되게 탱탱한 앰플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꾸준하게 쓰고 안 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 요즘 안티에이징, 슬로에이징 이런 거에 관심 엄청 많아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매주 하나씩 투자 아이디어 발제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사람들이 되게 안 읽고 싶어하는 니즈가 앞으로 엄청 강해질 것 같다고 그거랑 약간 백데이터들 좀 찾아서 발제를 했는데 대표님이 꽤나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그런 회사들 좀 많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닥터지로 되게 유명한 그 브랜드 있잖아요. 뭐였지? 고은세상 코스메틱이었나? 그거의 세컨드 브랜드래요. 근데 패키지를 너무 예쁘게 잘 뽑았어. 요거는 집에 두고 쓰는 것도 괜찮은데, 여행갈 때 가져다니기도 엄청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랑르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완전, 완전 고보습. 여러분, 날씨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씨알도 안 먹히네, 이런 느낌 받았어. 별 피드백이 없어서? 근데 네, 이 건물이에요? GFC? 점심 먹으러 가는 중 주간 회의를 무탈하게 넘겼습니다 정확히는 IR하는데 LP분이 갑자기 회의실에 들어오셔서 <웃음> IR 직전에 LP분이 들어오셔서 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인형님 뭐 드실래요? 똑같이 대안이었고요. 그런 그래. 소 얘기하더라고. 그래. 네, 너너 주문 안할 거면은 나는 그냥 회사 있을 때는. 응. 우리 맨날 고민하던 거 여기 다 적혀있었어 갈등 상황에는 마음을 가라앉히는상대 기분을 헤아려고 부드럽게 표현해 이거 거. 완전 나잖아 <웃음> 회사 로비에서 미스테린과 메디웰을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다은님과 달려왔습니다 온 김에 초콜릿도 챙겨 여러분 저, 저희 저 차장님한테 부탁해 가지고 요 간식 샀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지금은 7시 50분이고 저는 미팅이 있어가지고 미팅록만 정리하고 얼른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건조의 현상. <웃음> 진짜 요즘 저녁만 되면 눈이 너무 뻑뻑해서 미쳐버리겠어요. <웃음> 우리 인념님 나가라고 해야겠어요 여러분 저 저녁으로 이 군만두 남은 거를 먹으려고 부엌에 이거 카메라 설치했더니 너무 좋은데요? 나갖고 스킨케어 해보려고요. 보이러를 엄청 세게 틀고 왔더니 지금 아주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 에센스는 요거 써줄 건데 로백틴의 트리트먼트 로션 수분 에센스입니다. 생긴 거는 되게 물 같은 스킨처럼 생겼는데 에센스 제형이에요. 스킨처럼 엄청 주르르 흐르지는 않은데 되게 촉촉한 에센스 제형입니다. 여기에 7종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가지고 피부 개선이랑 회복을 돕는 기능이 들어있다고 해요. 여기에 12종의 속보습 에센스가 들어있는데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피부 속까지 완전히 침투되는 그런 임상시험을 통과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썬지 쓴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한번 꾸준히 써보려고요. 저는 이렇게 바르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 약간 뭐랄까 피부에 살짝 닿았다 이렇게 땡겨지는 이런 느낌의 제형을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팜스킨 스파 젤인데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광고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드름 자국이 있잖아요. 제가 생리할 때 여드름이 좀 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꼭 이렇게 흉터처럼 남아서 이거를 꼭꼭 이렇게 발라줍니다. 근데 또 이거 잘 바르면은 얼마 안 돼서 사라지거든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여러분 저 무슨 비행기 실종사건? 이거 넷플릭스 시작했는데 왠지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보고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그, 세개 있어가지고, 금방 볼것 같아요.